저는 내일 네, 관리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검은호랑이 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달라지고 바뀌는 자동차 관련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관련은 1월부터 바뀌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2021년까지는 화물차의 판스프링 사고와 같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고의 피해자가 모든 손해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보유자를알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해당 차량으로부터 낙하한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서 정부가 구제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단 사람이 다쳤을 때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 사전 접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보험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거야. 두 번째는 현재 논란이 많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관련한 내용으로 먼저 기존의 도로교통 규정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우회전을 할때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발이 한 발이라도 걸쳐져 있을 때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거야. 간혹 사람이 채 건너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어기게 되면 현장 적발 시 범칙 지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돼있고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이 없다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일시 멈춤을 했다가 우회전을 했더라도 만약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는 12대 중과실 적용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좌우를 살필 필요가 있겠지 세 번째는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%가 보행자 사망자로 OECD 평균 20%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야. 특히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보호구역, 장애인 보호구역 등 모든 곳에서 어린이와 고령자의 사망자 비중이 높았던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높게 부과하고 있었는데 새해 1월부터는 보험료까지 할증 적용이 된다는 거야.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 1회 위반시는 5%, 2회 이상 위반시는 10%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두 번째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2회에서 3회 위반 시는 5%, 4회 이상 시에는 10%의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거야. 어...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혹시라도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습관처럼 운전을 하다 위반을 하고 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엄짠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교통약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는 만큼 천천히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내 차는! 내 네, 관련 다 수고했어. 동티뷰.